오래되어 균열이 생긴 집 보기 싫은 균열이 있는 외관을 방치하면 장마철 방수 및 겨울철 난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우리 집 균열 해결사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한 방에 해결하는 엘라탄 균열 방수 본드 엘라탄 균열 방수 크림을 소개합니다 하도, 중도, 상도 따로 칠할 필요 없이 단 하나로 끝! 용도에 따라 본드, 크림만 선택해주세요 작은 균열이나 모서리 같은 좁은 공간에 사용하는 엘라탄 균열 방수 본드! 넓은 벽이나 바닥에 사용하는 엘라탄 균열 방수 크림! 엘라탄 균열 방수 본드 하나로 균열 부위에 쭉 짜지기만 하면 끝! 엘라탄 균열 방수 본드가 균열 깊숙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나누어 도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엘라탄 균열 방수 크림은 헤라로 크림을 펼쳐서 균열 부위에 밀어넣듯이 발라주세요. 넓은 면적을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엘라탄 균열 방수 본드의 균열 침투력 테스트입니다. 깊은 균열 모양의 엘라탄 균열 방수 본드를 짜보았습니다. 균열 모양의 단면을 보시면 좁고 깊은 균열 끝까지 확실히 침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수 테스트입니다. 종이박스에 흡수력이 다른 두 종류의 화장솜을 가득 채운 후 뚜껑을 덮고 엘라탄 균열 방수 크림을 골고루 바릅니다. 특히 종이박스 틈은 콘크리트 균열이라 가정하여 더욱 꼼꼼하게 도포하였습니다. 약 3시간 건조 후, 종이박스를 아크릴 수조에 넣어 방수 여부를 체크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방수가 되어서인지 내부에 에어포켓이 만들어져 자꾸 수면위로 떠오르려 합니다. 자, 이제 종이박스를 개봉하여 방수 상태를 확인해봅니다. 예상했던 대로 화장솜은 전혀 젖지 않았고, 걱정했던 모서리까지 뽀송하게 완벽 방수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성 페인트 도장 테스트입니다. 엘라탄 균열 방수 제품을 바른 곳에 수성 페인트 덧칠이 가능할까요? 엘라탄 균열 방수 크림 도포 후 건조된 부분 위에 수성 페인트를 칠해보겠습니다. 팔레트에 적당량의 페인트를 부어 엘라탄 균열 방수 크림이 도포된 면에 얇게 칠해줍니다. 7시간 정도 건조 후 도장된 표면을 확인해보면 엘라탄 균열방수 크림 위에 칠했음에도 수성 페인트가 밀리거나 벗겨지지 않고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접착력 테스트입니다. 깨진 콘크리트 벽돌 절단면에 엘라탄 균열방수 본드를 도포하고 3시간 건조 후 접착력 강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접착면이 분리되는지 테스트하였습니다. 2 0번의 충격에도 끄떡없는 엄청난 접착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라탄 균열 방수 제품만으로 계단, 바닥 등에 시공하고 미끄러울까 걱정된다면 논슬립 기능이 있는 규사를 섞어 사용하면 걱정 끝. 균열 방수 제품을 구매하기 전 다섯 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하나, 간편한 시공 방법. 둘, 우수한 침투력. 셋, 뛰어난 방수 성능. 넷, 수성 페인트 도장 가능. 다섯, 강력한 접착력. 건물, 옥상에 생긴 균열 엘라탄 균열방수 본드 엘라탄 균열방수 크림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한번에 보수하세요 쉽고 편하게 한 방에 쓱 끝! 우리 집 균열 해결사 엘라탄 균열방수 본드 엘라탄 균열방수 크림